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더운 날 그냥 웃자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루는 강태공이 낚시를 갔습니다 근데 입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마침 노젓는 사람이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강태공이 배를 타고 가다가이 노젓는 사람이 배노 젓는 솜씨가 좀시원찮네 그래서 강태공이 한 말씀합니다 아 여보 그거 배좀잘 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젓는 여성이 아니 내가 왜 당신 여보야 마누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강태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돈 내고 탔으니까 내배지 그러니까 내배 위에 탔잖아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입질 좋은 장소로 옮겨서 이제 강태공이 내립니다. 내리니까 이노전던 여성이 한 말씀합니다. 아들아 잘 가라. 그러니까 강태공이 열을 받았습니다 아줌마 왜나가 당신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노줏는 아주머니가 대비해서 내리으니까내 아들이지 오늘 하루도 왔다와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